아이고 진짜. 김국기는 응. 편안해. 인덕션은 별로 쓸모가 인덕... 다 없어 가지고. 인덕션? 응, 인덕션 이게 쓸모가 없어. 불편해. 아, 빨져야지 조용히 김은 중국기는 편하네. 다 편해. 응? 다 편하다고 사용을 잘. 뭐가 아, 지금 아, 꺼졌네. 사용을 잘못 하는 거 같아. 불키는 맛이 안 나. 응? 인덕션은 불키는 맛이 안나 나쁘 시작이나 그냥 끄시게.